지금은 누나 집에 가려고 전철을 타러 왔습니다. <웃음> 네, 생각보다 일찍 도착해서 조금 기다렸다가 전철을 탈 거예요. 마もな 1번선에 열차가 まいります. 黄色い線までお下がりください. 어 음. 바뀌었네. 어먹지 뭐 음. 이거를 먹을까 세트로? 아니, 세트 많이 샀다는 거, 저기 앞에 메뉴 있잖아. 음. 겠다 맛있어 보이네. 너무 맛있어つとはい、セトです。はい。セト1加でつはい、あり 얼마 났지? 3만원 나왔습니다 3만원 네도장이 쿠폰은 있나 쿠폰? 네. 다섯 개나지켜너넌 네. 비싸잖아 싼거 사야지 여기 거만 2만 2만4천원 만에만 산다 안에 아, 네. 보면 음... 봐봐라 이게 정이잖아 응 음... 하나 아, 이게 생겼나? 떨어지지? 내 침대가 이거보다 작다 뭐? 음... 이거 싱글이잖아 나 이거보다 작다고 내 침대가 이거보다 작은 침대가 있더라 <웃음> 아니 누나가 다이어리를 샀는데 한국 다이어리를 사가지고 귀엽다 <웃음> 얘도 그거네 데프린 우리 치와와 닥스라서 치와쿠스인데 데프닥스 훈트랑 치와와랑 똑같네 어, 이런 애가 다르나? 근데 얘 너무 이쁜데? <목소리> <목소리> 지금은 치바에 있는 빈티지 샵에 왔습니다 도레와키라는 빈티지 샵입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19,000, 1 9 0 0엔밖에 안한다 옆에 그러니까. 근데 이거 왜 괜찮은 거지? 옷을 왜 내한테 맞는 거 옆에 돌아와봐. 맞는데 누나? 팔십일 원주인 거잖아. 1900이야. 1 9 0 엄청 싼데. 천육백 안 왔는데? 엄청 싼데 이거? 그 재질이 별로 안 좋아 보여. 1층에는 별로 이쁜게 없어서 2층에 가고 있습니다 음... 음... 지금 누나는 친구 만나러 가가지고 혼자 집에서 할게 없습니다 전철 지나니다 고 일본에도 마라탕이 이렇게 있습니다 누나가 친구랑 먹고 포장이 왔어요. 포장이 왔어요. 짜장, 만두피, 떡, 교자, 그냥 당면, 소세지, 소세지 넣지 말라 했는데 계란. 국물 맛은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밥을 먹겠습니다 저는 이제 밥을 다 먹었고 이제 잘 준비를 할 겁니다 내일은 어 누나가 도쿄에서 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일 누나 학교 마치는 시간에 도쿄에 가서 조금 돌아다니다가 올 거예요 다음 영상은 그래서 돌아다니는 영상이 되겠죠? 그러면.